안녕하세요 흔한 공구생 인철입니다 이번 2월 23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일선물로 공구와 용돈을 주셨는데 용돈으로도 전자부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일선물 상자강을할 겁니다 우선 첫번째 택배는 굉장히 엄청나게 조심히 다뤄야 하는 택배이기 때문에 몽골에서 직수입한 검으로 테이프를 조심히 뜯어줍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첫번째 상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맞는 공구라고 불리는 드레멜입니다 드레멜 사촌은 악세사리가 제일 많은 버전이라고 하네요 몽골에서 샀던 곰이 굉장히 간지가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여름방학에 샀던 거지만 역시 맨 처음에 반기는 것은 설명서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조심히 버려줍니다 드름의 본체입니다 우선 연결부터 해봐야죠 굉장히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 제일 약한 속도 두 번째, 세 번... 대번, 세 번째부터 무서운데... 제일 강해진이 애가 학교에 있는 그라인더만큼 소리를 냅니다. 악세서리 케이스에는 작은 팁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악세서리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준비! 이 설거지할 때쓸것 같은 수세미들은 마무리 연마버프라고 합니다 그릴 세척 또는 벗겨지거나 변색된 페인트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택 휠과 컴파운드입니다 말 그대로 광택을 낼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샌딩 밴드입니다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샌딩 디스크, 절단 휠, 산화 알루미늄 그라인딩 휠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연마석과 탄소강 브러쉬입니다 탄소강 브러쉬는 세척과 노 부식 제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초박형 강화 절단휠과 절단휠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이름이 검내기입니다 왼쪽부터 주축, 인그레이빙날, 고속도강날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석, 고속도강날입니다 주축, 콜릿, 강모 브러시 드라이버캡 드라이버캡은 플렉시블 샤프트를 본체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지락 주축입니다 절단휠을 끼우는데 사용합니다 고속드릴비트, 다용도 절단비트, 콜릿 너프 렌치입니다 간단하게 드레멜 전용 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딩 연삭 가이드입니다.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절단 가이드입니다. 이녀석도 똑같이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플렉시블 샤프트입니다. 본체에 끼워서 더욱 편리하고 유연한 작업을 할때 사용됩니다. 속도는 1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나무조각을 갈아봅니다. 잘 갈리네요. 다음 원형 절단용 가이드입니다. 원형 작업과 정확한 깊이로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노즈피스, 연필 손잡이처럼 생긴거 보니 잡기 편하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호답게 스파크나 먼지가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까먹고 안찍은 친구입니다 잔디깎기나 샤프닝을 위한 가이드라고 합니다 아 설명충이 된 기분이야 아니... 맞구나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으니 드래는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상자 다양한 스위치와 아두이노 USB 케이블 좁쌀 크기의 LED, 처음 사봤는데 엄청 작습니다. 나두이는 우노보드, 나노보드, 토글 스위치, 오파의 LED들, 승합 부스터, 워터 펌프, DC 모터, 더럽게 비싼 리튬 폴리머 배터리, C타입 충전 단장, 오파의 LED 소켓, 고위도 하이플록스 LED, 이름만 더럽게 간지나 보입니다. 서버 모터, 핀셋, 담상자. 12V 배터리, 이거 은근 편해 보입니다. 승합 부스터가 따로 필요 없어 보여서 바로 샀습니다. SMD LED, 온오프 스위치, 겁나 큰 수축 튜브, 12V 배터리의 배터리 홀더입니다. 전자부품 전자샷입니다. LED만 겁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넣기 위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4시간 동안 서랍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정리 도중에 동생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 강아지야, 자기가 이제 끝!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영상 하나가 설명만 했지만 끝입니다. 돌아가시죠. 끝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만나죠. 빠이 저는 이런 채널입니다. 이 녀석 은근히 재밌는 녀석이다 하지만 구독해주시고 재미없다면 살포시 발고 지나가주세요. 시간이 좀더 남으신다면 제 영상 다른 것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끝!